정신이 무리 끊이셨는군요. 그냥 미친 탱커. 탱킹 미쳤다 진짜. 어? 오! 133 체력? 허허. <웃음> 와. 그만 좀 해라. 쓰고 안다고 무서워하는 거야. 진짜, 설못도. 이거 왜 쓰고 해? 아, 어, 절면 수심! This is me! 니들이 투기장을 아냐? 하트 캐리? 요거 그냥 타락시킨다 마인드 깨줘 하수인은 침묵시.. 그래 침묵시.. 침묵해라 차라리 에라이 녀석아 상대가 하수인 내면 내보자 불길한데 이거.. 이거 냈을때 졌거든요? 불길한데. 이신 누가 토템 들고 협박했나요? 좋아. 아, 근데 그냥 이거 내고 해도 되겠다. 탔어 내고 해도 되겠다. 나중에 드로우를 더할수 있는 만화를 주긴 하는데, 이게. 이런 걸로 드로우 한번 하면서 죽일 수 있어야 되고. 나만의 전설은 막. 근데 이게 지옥 균형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어야 돼. 여기 음. 안비면못 이기니까? 어. 일단은 데마트리우스를 받는게 맞겠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뭐야? 왜?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나 데나트리우스 냈는데 죽었어. 체력 0이어서. 아이 벌써 패치가 됐나 본데요? 데나트리우스 체력이 0으로 변경됩니다. <웃음>